자, 오랜만에 수원에서 분양이 나왔는데요. 자, 올해는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맞죠? 네. 이 정도 대단지로는 처음이라 했고, 프로지오에서 두개 단지를 분양을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는 트레센츠, 하나는 파인드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결론부터 먼저 던지고 갈 텐데, 대표님, 가점 40점 대 40점 때? 가능. 가능 자, 그럼 만약에 이 단지를 패스하고 넘어간다. 네. 그럼 대안이 뭐가 있나요? 5, 6. 이 외에는, 향후 네. 2, 3년간은 없다고 보입니다. 아, 권선 6을 지나치면은, 그러면은, 2, 3년 내로는, 이제, 마땅한 그렇죠. 게 없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은, 권선 6은 가점이 좀 높을 거로 예상을 하시나요?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여기보다는? 네. 어, 40점대 되고, 그럼 가, 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어, 계약금 20%에요, 여기가. 계약금 20%면은, 네. 뭐, 분양가가 7억 정도 된다고 하면, 전용 8사 기준으로. 1억 5천 1, 정도. 1억 5천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추가 지역이라서 크게 예. 벌지고 중도금이 40% 대출 나오고 그러면 중도금이 60%니까 네 20% 더 필요한 거죠. 그러면 총 하면은 3억 정도. 네. 3억 정도. 3억으로. 아. 그럼 잔금 대출 제외하고 3억 정도가 필요한 네. 단지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집마련 꿈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살찌나 박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용입니다자 오늘도 네 투표를 뽑아주신 단지. 네. 사실 여기는 그냥 1등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 예. 네, 워낙 인기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투표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매주 투표가 있으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원룡의 모모청약과 합동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음. 자, 이제 분양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분양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어, 지금 약간 미분양들이 쌓이는 느낌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청약을 받을지, 받을지 말지 너 한번 고민은 스러우실 것 같고요. 실거주 생각하면은 삼성 다니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그런 입지잖아요. 음. 하지만 삼성이 아니다. 서울이다. 이런 분들은 약간 고민스러운. 어차피 당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원 시민들을 위한 곳이니까. 자 그리고 수원군 공항에 소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음. 게 있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 4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수원에서 산 3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아 이전 된다? 네아 그래요? 아 그럼 소원 이제... 못살겠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전이 되나요? 아, 모르죠? 뭐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확률이 좀 희박하다 네. 그럼 견디고 살아야 되는데 견디고 살만한가요? 이미 아파트가 수천 세대 이상, 만 세대 이상이 다들어서 있습니다 아, 그분들은 이미 그냥 살고 계시다? 네뭐 네. 어쨌든 그래도 예매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폐사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권선 6구역은 네 권선 6구역도 시끄럽고 왜 시끄럽잖아요 네. 수원 6구역도 시끄럽잖아요 네. 광교도 시끄럽죠 어... 자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겠죠 많이 있으실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개 단지가 붙어있어요 예 그렇죠? 붙어있습니다 남북으로 붙어있습니다 랜센츠 그... 파인베르 근데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지었죠? 그러게요 여기가 그거 아세요? 종전부동산 망포지구 도시개발구역이에요 뭐라고요? <웃음> <웃음> 넘어가고 <웃음> 여기가 장기전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 밑에?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세 개일 때가 어, 도시개발구역으로 네. 묶여있는 거고 아, 그중에 두 개가 푸르지어가 있는 거예요 아, 아마 개발 당시부터 쪼개고 푸르지어가 예, 둘다낙찰를 받았겠죠 아 입찰 단계가 그럼 두번 입찰을 했나 보다 예. 그쵸? 네 합리적으로 어, 그렇게 네. 생각됩니다 네. 네. 잘 모르지만 네. 그 다음에 여기 아시죠? 박지성길. 오. 네. 그렇군요. 네, 박지성길이 있고요. 네네. 망포역까지는 도보역세권이 아니고요. 아니다. 네, 아닙니다. 도보로 한2 5분 정도. <웃음> 아, 네. 아 멀다. <웃음> 아, 네. 운동 삼아서 걸어갈 만한. <웃음> 네.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이 있고요. 네네. 더 밑으로 가면 되게 가까워요. 동탄, 그러니까 기흥 쪽. 아, 이쪽 밑으로 가면은. 네네. 어, 삼성도 이렇 있구나 예, 있죠. 있고. 네 화성 캠퍼스 있죠 기흥 캠퍼스도있고네 그러니까 삼성분들은 너무 좋죠 그러네요 네오 그 이마트 트레더스 저몇번 가봤거든요 네네 학원가 왜 저희 만촌자이르네 하면서 학원가 관아있었잖아요이 학원가가 어, 서울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래도 학원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로드뷰 한번 볼까요 네. 네 가운데 보이는 게 이제 프로지오 두개 단지고요 아 여기, 여기 가운데 네. 이렇게 있는데 그쵸. 네네네 먼저 북쪽 도로를 보면 네. 바로 중학교가 붙어있고요 아 이게 중학교구나 네, 그 다음 부지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음. 그 다음 저희 박지성길로 한번 찾아봐볼까요? 지성공원도 있네요 박지성공원이에요 그러면? 그러겠죠 근데 지성공원으로 해놨겠죠 이름은? 동탄지성로다와 네. 이렇게 쭉 가면 네. 우측으로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건설부지? 네, 건설 예정지? 예. 이제 이제 들어서겠죠? 네, 들어섭니다. 네, 네. 길이 꽤 넓네요. 넓어요. 출퇴근길 이좀 막히는 동네이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넓찍널직하고 여기가 그 전문 용어 주거벨트. 주거벨트. 네, 영통 네. 신영통 망포 쪽으로 쭉 이어가는 네. 권선동 주거벨트. 딱 음. 신축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음. 자, 그럼 학원가 한번 볼까요? 네, 네. 호객논을 해서 학원가를 보면요. 네. 이렇게 해당 부지 두개블록 있고요 여기가 현장 예. 네 걸어가면 망포도 학원가입니다 역은 어디죠? 역은, 역은? 여기서 안 보이나요? 네더 예, 위에 있어요 아더 위에 있구나 그럼 학원가 되게 가깝네요 네 그래, 그렇죠 다시 로드위드로 한번 볼까요? 네네 여기가 지금 학원가 네 학원가 네. 한번 쭉 둘러볼까요? 쭉 둘러보죠 예. 아 맞네 음. 오... 제가 이 길을요 네. 20년 다녔거든요 네네 아쉬운 댓글 중에 하나가 우리 도대체 현장을 가보고 얘기하는 거냐? 아안 가봐도 알아요. <웃음> 20년 다녔는데 아, 예, 예. 다닌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안 예. 다닌다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뭐 임장을 갔다 와서 또 아는 게 아니에요. <웃음> 그 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저희 아는 제... 만큼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저는 90% 이상을 손품으로만 샀습니다. 아안 가보고 분양권 전매랑 뭐 투자로 지금 수익을 꽤 올리셨잖아요. 그런 것도 대부분 손품으로만 네. 하신 거죠. 네. 보면 이제 사이즈 나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그쵸? 사이즈가 나오죠 네네. 수원 하시는 분들은 뭐 한번 가보시면 되겠네요 네, 좋죠 그쵸? 네. 가보는 건 저는 항상 좋은 거 같아요 네, 시간 여유가 된다면 음.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 한번 확인하면 될것 같고요 자, 시세를 한번 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 포객노론을 캡처하면 이것만 보겠습니다 아, 네네 음, 큰형님으로 봤는데 네, 위치가 일단 우리 여기 네, 위치. 위치 요거 요거 요거 10cm하고 네. 네. 하인베르. 네. 바로 도보 하, 한두 블럭 위에 있고요 네. 여기 힐스테이트 영통의 음. 큰형님입니다 큰형님이라는 게 동네에서 대장단지들 예, 대장 예, 그렇죠 네. 얘는 분양할 때부터 분위기가 좋았고 음... 위에 있는 단지는요 좀 암흑의 기간을 한 5년 정도 보낸 다음에 네. 형님 가니까 같이 따라갔고 어... 옆에 있는 또 작은 형들 네, 음... 있어요 음... 따라가는군요 따라갑니다 네. 34평 기준에서 네. 이미 10억 을 넘었던 단지인데 음... 조금 실거래가 조정돼서 9억대 중반 후반 아 지금 현재 네 이것만 봐도 2억이랑 차이가 나고요 네네 근데 지표를 뭘로 보면 되냐면 이제 올해 초에 입주가 마무리된 해먼시더 네. 퍼스트 1, 2단지예요 네네 얘네들이 지금부터 2년 이후가 되면 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을 이제 따라갈 거다 지표라는 건 뭐죠 그냥 대조군 네 대조군, 대조군? 거의 똑같이 가는 어, 어. 거 어. 지금 이번에 청약하는 곳하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푸르즈의 2년 뒤 가격. 그러니까 음. 현재 적정가는 네네네. 이 하늘채 코오론 거를 보시면 됩니다. 아, 자, 그럼 1차 하방은 뭐예요? 1차 하방은 어, 입주한 지꽤 됐어요. 그러니까, 꽤는 아닌데, 한 8년 전후가 됐어요. 아, 8년 전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보면 7억대 보이시죠? 분양가랑 비슷하네요. 예, 하방입니다. 어, 그래서 하방? 예. 아, 요거 이하, 이하로는 떨어지는 확률이 좀 희박하다. 얘네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같이 떨어지진 않죠. 아, 그래요? 왜냐면 또 7억대, 얘도 7억대. 아, 그렇군요. 10년 차 아파트랑 분양가 똑같다는 얘기는 아, 얘네가 조금 더 떨어져도 얘는 음. 버틴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고. 신축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쵸. 네.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가고. 음. 자, 2차 방은 뭐예요? 여기는 용인이거든요. 세천지구라고 있어요. 네네. 이미 8억대를 찍은 아파트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입지 차이를 보면 조금 더 낫죠. 음. 망포동이. 소용이. 망포동이 좀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군요. 네. 음. 알겠습니다. 시세는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아, 네. 충분하죠. 네. 네. 마진은 1억 5천 전후. 마진이 사실 의미 없죠. 네. 그러니까 전매제한. 전매제한도 있고 그리고 하... 이런 이런 영상도 많잖아. 마진 10억. 음. <웃음> 마진막 5억. 막 이런 이런 영상들 보다가 마진 1억 5천 하면 아 뭐야 하지 말까 이런 고민 들잖아요. 네. 자,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반대로. 네. 그러면. 네. 7억 5천 주고 네. 10년의 아파트 사실 거예요? 그냥 받으실 거예요? 아, 네, 그럼 됐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화내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그럼 두개단지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한 눈에 볼수 있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예. 네. 가장 큰 차이는 1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26일, 2단지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할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예비 당첨을 받는다고 하면 1단지의 예비 순번이 더 음. 뒤로 받아도 가능하겠죠. 음. 신청일은 똑같아요? 신청일은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일단 그렇군요. 네. 전매제한은 8년 걸려있고요. 거주임무 음... 3년이에요. 이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의 8년이에요. 음. 그러니까 2030년 5월 네네. 달에 네네. 이후 할수 음... 있어요. 그렇군요. 네. 당첨일 기준으로. 당첨일 기준으로. 네네. 네. 거주임무도 3년 있다 보니까 이 단지가 2025년 3월 달 입주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편안하게 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거주하시는 분생이죠 <웃음> 네. <무슨> <웃음> 지금 당첨받아 놓고, 네, 네. 2028년 동안, 네, 네. 네. 2028년까지. 음. 네. 약간 도닥는 느낌으로. 그또 네. 어차피,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아, 그것도 어. 맞아요. 살면 또후딱 가기는 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쾌적합니다. 네. 분양가를 보면 좀 편차가 커요. 우선 여기 84ACD가 있고요. 네. BCD가 있잖아요. 네, 네. 평면은 똑같고요. 어, 1블럭은 A가 있고 2블럭은 B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분양가는 최고 7억 5천대 음... 7억 3천대 분양가는, 3천 3천 분양가는 둘이 비슷하죠? 네 거의 똑같습니다 아... 네, 84CD가 조금 작은 편, 적은 편이고요 네네. 네, 확인 여기까지가 85 이하의 평면 음... 100% 관점제고 네네. 추첨이 있는? 추첨이 있는 대고 타입 잘 보면 재밌죠 네. 뭐가 재밌어요? 부엌이 안 되게 아. 대출해준다는 얘기고요. 나름 배려네요. 네. 네, 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뭔데요? 어, 9억이 넘어가면, 취득세율이 점프합니다. 음. 원래 85제곱 초과에서는요. 네네. 어, 9억이 하는 2.4%까지. 네. 네. 취득세. 네, 취득세. 근데 넘어가면, 85제곱 초과 넘어가면, 3.5%. 오... 네. 9억이면서 전용 85제곱 초과하면, 네. 3.5%. 오. 그러니까 1%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1% 그럼... 작은 퍼센트이지 아니에요? 네, 근데 작지만 900만, 9억에 1%면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금액은 되게 커지는 거죠. 커집니다. 네, 그냥 1%라고 어, 별거아닌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내 보면은 큰 돈이에요. 이렇게 네. 내면은 큰 돈이죠. 맞아, 큽니다. 어, 네, 맞아, 맞 5억 원 있는데 1000만 원 없잖아요. 어. <웃음> 와, <웃음> 아, 그, 500만 원에서 그냥 <웃음> 어, 맞아, 맞아, 맞아. 이상해, <웃음> 맞아, 맞아. 네. 흔들릴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여기에 기준층을 당첨받게 되면 발코니 확장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9억 넘어가고 2블럭에서 만약에 중층, 당첨, 발코니 확장까지 더해서 구하기 안 됐잖아요. 음... 여기서 옵션을 더한다? 아, 옵션을 피드백... 그러면 네. 네. 걱정을 해야 되는군요. 빼야죠. 옵션을, 옵션을 최대한 빼야겠네. 네. 음, 이 영상을 프로젝가 싫어합니다. 아, 아. <웃음> 네, 뭐. 네, 그래서 네. 많이 남겨놨으니까저 네, 네. 밑에는 뭐예요? 네. 특별 공급입니다. 특별 공급 정리하신 거군요. 네. 네. 미달날 것은 얘네들. 다자녀는 미달이다. 네. 예. 시험입니다. 신호구... 당의 미달. 그러면 여기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네. 청약을 하셔도 됩니다. 오. 어... 다자녀 같은 경우는 경기도도 기회가 있죠. 있잖아요. 네, 50%. 예. 네. 그러면 당해 미달이면 그것까지 경기도에서 흡수를 하는 네. 거잖아요. 그 그렇죠? 네. 여기 화성시하고 인접이다 보니까 길 하나 차이로 사실 반정동 화성시로 넘어가요. 아, 그래요? 어, 화성시민들이 오... 청약해도 되는 거죠, 다자녀. 아, 그렇구나. 어 좋네요. 네. 나머지는 뭐 인기가 좀 많을 것 같고요. 신혼부부하고 생일최처럼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자, 그럼 아이수. 네. 신혼부부 몇, 자녀 몇 명까지는 신혼부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어, 1자녀까지는 그래도. 신혼부부? 네. 2자녀부터는 그냥 뭐 안정이고. 어, 안정보다는 네. 경쟁률이 어, 5대1 안쪽, 5대1 5대 안쪽으로. 아, 그래요? 그럼 일자녀까지는 신혼부부 쓰는 게 낫다. 네, 아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 수원 입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입주를 걱정하는데 무슨 말이죠? 입주 물량이 많다. 아 지금 내가 분양 받았을 때 입주를 너무 많이 하지 않을까? 예. 네. 실제로 매매도 되면서 거주물 없던 단지들이 입주하게 되면 네. 전세 물량에 충격을 주죠. 음, 그렇죠. 예, 그래서 왼쪽에 있는 단지 보면 네. 2022년도. 2 0 2 3년도하고 4년도 입주년화의 기준이죠? 입주 어, 여기 보면 매교프로지오 이거 8달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네네 이거 두개 단지 네. 각각 6구역, 8구역이고요 음. 그다음 이제 낸 후년에도 센트럴 아이파크자이 호레나 네. 렉스비아 네. 네. 이게 꽤 천세대급 이상들이 많이 입주를 하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어, 지금 우리 보는 단지는 2025년입니다 음. 음. 얘네들하고는 큰 관계가 없을 없다, 수 없을 수 있다 어차피 어... 거주물까지 들어가서 전세를 안 주겠지만 음... 혹시나 피치 못할 사점 전세를 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2023년도 네. 5월, 달 6월에 달 뭐가 입주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아... 2년이 도래하는 시점 같이 입주를 할때그 시점에 단지들이 중요한 거고 그쵸. 지금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이런 대단지들은 이미 입주가 된 후니까 네.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다 네. 영향은 없지만 네. 그래도 전세 재계약 할 때는 네네. 2년 후잖아요. 그렇그렇 그쵸, 그쵸. 그럼 2025년 3월달에 푸른조가 네. 입주한다. 예, 예. 그럼 그로부터 거 2년 전인 네. 2023년도 네. 상반기에 전세 줬던 물량들 어... 그거는 고려를 해보면 하죠. 근데 어차피 여기는 근데 거주 의미가 있어서 맞죠. 이런 것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엮어서 생각하시는군요. 네. 아 그런 거군요. 네, 아 예, 그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정리 감사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웃음> 따로 생각해야 되는데 엮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자 이제 넘어가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나또 뭐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귀한 자료잖아요 귀한 자료입니다 네네. 자 이제 표를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건 단지별 단지 이름 네, 네. 청약식 시기 차, 최근 4년간의 네네. 청약 실적이고요 음... 일반 분양 세대수 대비해서 청약자 수가 몇명 들어왔는지 음... 나누게 되면 평균 경쟁률 나오죠 아 그러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하는 분양가는 네돈 84제곱 네. 기준에서 아... 정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럼 거꾸로 다시 볼까요? 네네 84분양가가 화살프루주 기준 5억 5천에서 음... 조금씩 상승했죠. 아, 이게 보이네요. 예. 약 6억에서 6억 5천 8천 재개발. 네고그 다음, 광교 이름 붙였지만 광교가 아닌 것도 6억대. 음... 그 다음, 투기발 지구 지정되고 나서 분양을 쭉 했던 거 보면, 광교 내에 있는 거 일단 뺄게요. 네네네. 예. 얘는 확 올라가네. 예. 5억 5천부터 네. 7억대. 지금 최고 분양가입니다. 음... 그러네요.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네. 그러네요. 약 2억 정도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이때 시세 이, 네, 동기간의 시세는 실은 두배 이상 올랐으니까 아... 분양가 높아졌지만 그렇죠 예뭐뭐 유명한 높아졌다. 단지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단지들이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 그냥 캡쳐해서 한번 봐도 네. 네, 괜찮은 자료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의미 있는 몇개 단지만 보면 네네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클레스1 2 블럭 롤테케스에클레스 네. 네. 아이파크케스 3 단지 네 얘네들이. 어, 평균 경쟁률 35대 1, 26대 23대를 기록했고요. 음... 청약자 수도 보면 음... 만명 전후가 됩니다. 음... 이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 여기랑 비슷할 것 같다. 네, 어... 자, 저희가 꽤나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선무당처럼 대충 뭐몇대몇 몇 나올 것 같다, 가점 몇 점일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네. 생생 내야죠. 아, 이거 네, 네. 네, 좀 생생 내고 싶어서. 네. 뭐 내가 만든 것도 아닌지 생생을 내가네. 네. 죄송해요. 마같이하는 네. 거죠. <웃음> 네.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 가점은 그면 어쩜 나왔냐면, 네, 네. 이거만 보시면 되죠. 음... 30점대에서 40점대 컷. 아, 마찬가지. 요두개 단지가 아까 비슷할 걸로 예상되는 단지들이었죠. 네. 그죠 어, 그래서 가점도 이 정도로 예상을 하신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네. 아까 그 표현은 안 나왔지만 반정 네. 아이파크 캐슬 그러니까 아이파크 캐슬이 총 5개 단지가있어요아 그래요? 네 1, 2, 3단지는 수원 오. 4, 5단지는 화성 반정동 아 그렇군요 그래서 화성이라 뺐는데 네네. 그걸 갖고 왔죠 아쉬우니까 오. 보면 30점, 20점대부터 쭉4 0점대또또 음. 40점대부터 50점대 그 이하 점수도 보입니다 음잘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음. 쭉 보시고요 됐죠? 어? 네네네 그래서 40점 대 전후면 당첨이 당연히 유력하다 네.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자 이제부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어, 보면 23층 정도까지 있죠? 저층부도 보이고요 네. 음. 단지가 단조롭지 않고 좀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스카이라인이 예쁠 것 같습니다 하, 예쁜 건가요? 그쵸 저는 예뻐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좀 이렇게 재미 요소를 준 걸로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이게 네. 트레센트즈고요. 네네네. 이제 동선 한번 보면 남동위 주, 남서위 주인데 그래서 음... 체크할 거 하나는 북동향을 보고 있는 타입들. 네. 84 D 타입인데 이거는 당연히 B 선호가 될 거, 될 북동향이기 것이다. 북동향이기 때문에. 네. 네. 머릿 속에 넣어 두고요. 네네. 자, 84 A 타입은 오 여기가 정비구역이에요?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네. 아. 좋네요. 좋죠. 아니, 또, 이게 없네. 아 좋네요. 엄청 발코, 크네. 발코니가 엄청. 없어요. 괜찮습니다. 아, 네. 아, 그렇구나. 아, 팬트리도 엄청 크고. 흥관에서 <웃음> 들어가서. 어, 뭐야, 이거. 알파룸 없네. 음. 알파룸이랑 얘랑 이제 교환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방이랑 거실도 크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어, 드레스룸도 엄청 크네. 오, 좋네요. 음. 자, 다만 이제 요좀 요소, 불안 요소라고 하면은 이제 발코니가 없다는 거. 음. 그 정도. B 타입 은어디였지 B 타입은 파인베리에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C 타입도 음. 타워입니다. 타워예요? 네. 아 그렇군요. 타워군요. 타워라는 것만 제외하면은 좋네요. 창, 엄청 네 그렇죠. 네. 아 창이 있긴 있네요. 침에는... 그러네요. 침실 일에 드레스룸도 있고 펜트리 팬틀... 오 펜트리 엄청 크네. 다용도실도 크고. 네. 드레스룸 작은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A 타입에 대비해서는 네. 그래도 타워형인데 있으면 있는 게 좋죠. 이단고 네, 네, 자체 네. 훌륭하죠. 네. 자, 그리고, 어, 발코니도 있고. 자, D타입. 이게 북동향. 네, 아까. 작은 방두 개가 북동향. 예, 약간 비선호일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좋네요. 드레스룸, 펜트리, 어, 타워형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제 네, 대표님 좋아하시는 이면창. 거실. 예, 아, 이면창이군요. 감사합니다. 오, 창이 엄청 크네. 이면창 저기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어, 이게 너무 큰데요? 창이? 네. 음. 여기는 공간활용이 조금 애매해 보이는 그러게요. 것 도, 도 같아요 예, 반창인지 전창인지 모르겠는데 음. 전창이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음. 너무 커가지고 자, 105A 타입 어, 제가 좋아하는 타입 음. 큰집 알파룸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포베이에다가 마토 풍도 되고요 그리고 팬트리도 크게 되어있고 아또 발코니가 없구나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105B 타입 예, A타입 B타입 거의 비슷한데요? 네. 현관하고 네. 공동 욕실의 배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욕실 욕실 여기? 여기 여기? 네. 아 그렇군요. 좋네요. 알파 룸도 있고 현관이 여기로 들어와서 어, 거실도 크고 포베이에다가 드레스 룸도 있고 8번은 옵션인 것 같은데 네. 궁금하네요. 뉴빌드 대표님과 함께 찍은 채널에서 또 아, 예. 확인이 배0타입은안볼것 같은데? <웃음> 근데 뭐, 확인할 수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빠르게 봤던 게트레센트고요 네. 네. 지금, 파인베르. 이게 파인베르. 네. 네. 아까보다 저층무가 조금, 예, 삭제된 것으로 보이죠. 어, 그러네요. 더 단조롭구나. 음. 네. 그 다음에, 동호 배치도도, 음... 거의, 저기. 흡사하군요. 흡사하고, 84D 타입 정도가 북동이야. 네. 어... 나머지는 남동, 남서 배치입니다. 음. D 타입은 조심하면 되네요. 그쵸 네, 북향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네. 네. 자 84B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 A타입이 있었고 어, B타입이죠 그렇군요 음. 자 4베이에 어 여기 발코니가 있네요 음. 그리고 알파룸도 있네 음. 네오 팬트리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아 대신 아까 거기는 현관 팬트리가 엄청 컸죠 네아 팬트리 차이는요 A보다는 B가 더 저는 B가 더 나은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저도요 네. 어, 대표님도 네 음. 나머지는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C타입 똑같고? 네. 아 그렇군요. 마지막 평면에서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래도 대표님 보시기에. 네. 비선호 타입. 비선호 타입? 네.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잠깐만. 요 아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내가 비선호 뭐라고 했지? A few moments later. 자, 갑자기 들어오셨는데, 자, 빨산 D타입으로 저는 비선호 타입을 할게요. 네. 일단 향. 향이 북이 들어가는 거는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음. 그래서 비선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구조가, 여기도 좋은데, 좋아요. 다른 타입 대비해서는 살짝 좀 저는 낯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 어,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30점대까지도 네. 내려올 수 있겠다. 아 D 타입을. 네. 아그 얘기를 하려고 저 희생양 삼았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또 비슷한 아, 생각이니까. 아 네. 저 네, 계속 네. 표명 받잖아요. 네네네. 네, 네. 서두에도 이제 40점 대면 당첨되데 괜찮아요. 버려도 돼요. 아, 괜찮아. 아니요, 아니에요. 네. 네. 짐을 바꿀까요? 아, <웃음> 자 어쨌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 30점대도 좀비선놓는가능 있고 네. 40점대가 이제 평균 네. 최저가점일 거라 예상하시는 거죠 그리고 수원 내에 사시는 분이라면 은꼭 관심 갖고 볼만한 단지 거기다가 중대형까지추첨제까지 네. 있으니까 네. 어 내가 30점대라고 해도 8 4 딜을 할 건가 이제 좀,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105까지 가실 건가 자, 자 여기까지 봐주신 서울 시청자분들한테 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다단의 특별 공급. 네. 네, 하실 분은 하셔도 됩니다. 아그 정도. 네. 자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 넘버원 청약전문가 박지민 대표님과 함께 자, 수원의 분양지 대단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감사했던 게 저희 지난 영상 댓글에 제가 아그 동탄 영상이었는데 마지막 즈음에 저희 영상이 좀 너무 순한 맛에 이 인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어... 그중에 거기까지, 어, 보시는구나. 아, 그래서 그 따뜻한 데그 달렸구나. 아, 예. 감동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진심으로 네.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와주신 진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매주 저희가 시청을 하고, 그 투표를 하고 있는데, 시청에 투표를 하고 있는데, 정러 같은 느낌으로 최근 단지들이 정해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거는 어, 저희가 투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고, 혹시나 좀 특별한 단지들이 있으면 대표님과 상의해서 특별한 단지들을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